용복입니다. 낙화. 수 아, 낙화. 떨어질 낙자, 꽃, 화자, 물숫자, 아, 흐르는 자에다가 물숫자. 꽃이 물에 떨어져서 흐가는 것을 이거로 낙화이 있는 자작한 수 Thank you.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신정동에 있는 한기봉 스튜디오에서 한기봉 선생님과 아, 큰영 예술단장이 오늘 아쿠드연전주로서전비개신신 여러분에게 하늘을 마무리하는 2022년 너무 아쉽고 또 지나간 해가 너무 아쉬웠어 하늘에 나가 많은 음악을 오늘은 연주를 해봤습니다. 난또신년에 여러분들을 또만나뵙시는 길을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음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코디언 하면참 여러분들이 아, 전국에 많은 학원도 있고 또 연주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새 독주보다는 합주를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겠죠 음악이라고 하면서 악기의 하나보다는 둘이 났고 둘 보다는 셋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주를 함으로 해서 음악이 혼자살수 있는 그런 감미로운 그 화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큰 영국의 음악에 멀리 울산에서 아, 여러분들에게 작은 음악회 성인 음악회를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글쯤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영선님 한말씀 팬들에게 남길까요 2022년도 마무리한 마당에서 잊을 수 없는 들어도 또 듣고 들어도 또 들어보고 싶은 노래들을 메데리로 엮어놨습니다 들보시고조금 그래 연락하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나올겁니다 뭐. 네, 네. 예.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한기봉 씨는 저와 만난 지가 정확하게 따진다면 한4 0년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아쿠리을 그때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부산에서 아쿠리 1인자 최기봉 씨가 를 사소했죠. 그때 우리 만난 친구가 바로 한기봉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하면서 또세파에 시달리면서 또군대 가서 헤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또어 많은 또 세파를 겪었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다시 한기봉 씨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산가족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한기봉 씨 자, 악수로한 하고 우리 한계공 씨는 제 제하고, 친구입니다. 친구고, 나이도 같고, 어, 또, 생일도 한달 차로 제가 빨라요. <웃음> 근데 참, 세월이 참, 우리가 아마 헤어진 지가 벌써 한 50년? 그까6 그러니까 0년보까지 거의 되어6 아, 0년가까이 벌써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참, 참 유사 같습니다. 벌써 60년. 참, 옛날 친구입니다. 친구인 또 니는 이대로 나는데 내가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살면서 또 연락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죠. 그리고 또 교회야 편지 주소 모르면 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산인데또 저는 또 그때 당시에 내 친구가 또, 또 우체국 다니는 또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아실 겁니다. 전화기 벽식 전화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이얼 전화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교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겠는데, 에, 저희, 에, 방에는 전화가 무엇이든 뭐내 친구가 60번이라고. 60번이 뭐냐 하면, 아, 지금 같은 거 KT, LG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당시에 우체국에서 모든 전화 업무를 다 했고, 그 우체국에서 전화기, 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또 전화선을 이어주고 하는, 그, 시켜만 자고 영공이라고 그래, 영공. 전화기 이렇게, 여기 이어서 이제 연공하는 그 친구가, 제 친구 한 사람이 던데그 친구가, 저가 같이 방을 쓰면서, 그 친구가 제 방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전화기 하나를. 그 특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60번 전화인데, 60번을 돌리면, 어, 저한테 연락이 됩니다. 60번 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어요. 아무리 전국이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뭐, 해운대 60번 가면 바로 해운대 60번 그 전화, 그 수리공이 전화를 받은 그런 전화기예요 그 특수입니다, 특수. 그 60번 전화가 자리에 어, 있어서 저는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리도 했지만, 자, 그 당시에 참불전한가또 많았고, 아마 전화기 한 대가 한 동네, 어. 하나 정도 있으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동네? <웃음> 네.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시절이죠참지 <웃음> 참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고, 지금은 뭐, 어린아이도 전화기를다가지고 일을 있겠죠 그래서 전학이 참, 참 좋은 시대입니다. 아 이래서 이제 우리 한기봉 씨를 또 사실 이산 가족 만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정말 반가운친구예요 아마 지금부터는 헤어질 일이 없을 겁니다. 평생 이렇게 같이 갈 건데. 아마, 그, 연주하는 걸 들어봤으면 지만 오늘 저희가 한이 연주는 리허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소에 음악의 그 소질과 기질을 가지고 바로 그냥 노래 공부만 선정하면은 둘이 가 똑같이 그냥 나오는 거. 이것은 왜냐면한공장 제품이라서 그래요. 저희는 그제이봉 시에 우리가 그때 사설을 받으면서 또그 정도 많이 듣고, 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애환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친냐면 가요 콩클대라고 하는 것 있었습니다. 가요 콩클 지금 같으면, 에, 에, 가요 무대죠. 가요 무대, 에또 뭐, 가요제, 이런 건데, 옛날에는 가요 콩클대라고 그랬어요. 가요 콩클대 콩글대 나가면은, 이반 그 동네에서 구장, 뭐, 반장, 이런 분들 추천해 나오시는 동네 가수죠. 그런 분들이 또, 다라이도 다가가고, 또 솥도 따가고 이렇게 한그 시절이 그렇잖아요. 네, 네, 상장 따는거에요. 네. 아참 맞다. 참그 당시에 우리 한기 형씨가 그때 우리 가요 콩글대회 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상장을 줬다죠 <웃음> 그때 그 상장 한 번이 나와요. 참 정말 참참 참 똑같은 <웃음> 얘기입니다. 참그 당시는 상장을 줬어요. 가요 콩글대를 하면은 상장을 주고 또, 이장이나, 뭐, 반장, 뭐, 잘하면, 면장님이 나오셔서, 또, 상장을 전달해주고, 또, 더 큰, 또, 계를 하면은, 군수님이 나왔어요, 군수님. 군수님이 상장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은 이어져가지고 전국 가요, 뭐, 무대, 그리고 전국의, 전국 노래 자랑,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을 했죠. 얼마 전에, 참, 정말 아까운 장군이, 국민의 MC, 국민 오빠, 아, 송해, 우리 선생님이 참 어, 세상을 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참 그런 분들이 뭐한 30년, 40년 이렇게 전국 어, 가요무대를 전국 노래장을또 이렇게 MC를 잡고 또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자가 가장 오래 긴 이렇게 MC를 맡은 것이 바로 그 어, 전국 노래장이라고 했죠. 어, 아마 그 기네스북에도 아마 던져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송혜씨, 서울 가만 종로에 송혜, 길이라고 있죠. 어, 그만큼 유명한 우리 MC, 국민 MC가 얼마 전에 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영 꿈의 음악 여행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은 전국 어디나 달려가서 친구들과 같이 연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는 안산에서 우리 유 단장님과 같이 인주를 한 적이 있죠. 자, 상장 한번 보여드리자. 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하, 지금, 우리 들고 나온 이 상장, 이 아, 3등을 하신네 상장. 이것이 몇년 따요? 이것이 60. 횟수가 안 나요? 아, 잘 됐죠?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볼게요. 63년에 네, 네. 1964년 네. 3월 19일 날, 읽어보겠습니다. 상장 그때도 3등 한비봉 이 사람은 임포 청년의 주체 가요컴컬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서기 1964년 3월 19일 부산 아 부관지서장 <웃음> 그때는 지서장에서 파출소인데 파초소 같은 거들은 옛날에 치서를 짓어. 요 치서 네. 우 자헌. 혹시나 옛날에 도관 치서에 가시는 우리 어, 우 자현님이 계시면 아마 이 유튜브를 다시 보시고 어, 댓글을 달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상장해 보겠습니다. 상장 을 짓세요. 네네 생절. 네네. 요리던답으 네네. 요리 네, 네. 네. 네.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나와보십오 네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요 네네. 자 상장 2등 성명한 기본 위 사람은 인포 청년의 주체 하여 콩클 대에서 두서의 성적을 얻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옛날에는 서기라고 그랬죠 네. 서기 1964년 9월 20일 은는 가리고 아까 거는 3등은 3월달 봄이죠 부관면 인포동 청년회장상이네 <웃음> 정말 참아 이러한 것은 참참 참 옛날입니다 예1 9 2 4년이냐 그러면 아, 정말 참 어렸죠 아마 64년 어, 부터면 지금 으로부터한어6 64년이니까 해수를 따지면 64년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0 2 3년이가까한 어, 60년, 네네, 거의 됐죠? 60년? 60년까지 되어 갑니다. 그죠? 네. 네네,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아, 뭐 여기 살회당 벌써 한갑을 말았네요. <웃음> 대단합니다. 참, 우이 한지봉씨가 옛날에 이렇게 그 가요, 콩클드에서 아, 이렇게, 네, 날리 그때는 참. 이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또 상자를 많이 닦고 이한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한기봉 스튜디오. 이게 또, 어, 요즘, 요즘 거라면 이, 이 옛날 같은 차바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콜라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콜라테 얘기 또 하면서 또 직접 또 연주를 하면서 울산 시민에게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밤이고요. 오늘 참 정말 더좀 그, 아주 그 저, 저, 멋진 에, 상장을 또 이렇게 또 옛날 추억이 생긴나는 거를 또건지우에서 어, 이렇게 보여주신 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가요콘볼대를할때 어, 저는 또 아코디언으로서 또 머리 안할때 그때는 아코디언과 네. 기타, 기타만 저는 그때 기타를 아코디언을 그때 연주를 해줬죠. 네. 그때 그또 뭐, 김에서 또요콘볼대를 하면은. 또, 기타, 통기타하고, 제 아코디언 이렇게 가지고 그 노래 반주를 맞춰주고 이랬는데, 참, 그 시절이 참, 참 정말 아득합니다. 네, 참 추억스럽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음> 정말,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또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해잘 마무리 하시고, 2023년, 희망의 한해 개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큰용 네, 꿈의 음악 여행 예술단장 큰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